그리 수성구 범어동 신천시장에 위치한 고기 굽는 남자 고급남 다녀왔습니다. 제 기준 삼겹살과 껍데기 1티어 되겠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프랜차이즈라고 하네요. 네, 입구에 간단한 가격표와 영업시간 및 주차 안내 나와 있네요. 1층에 11테이블 정도 대기석 있고요. 영차영차 영차. 2층 단체석 포함 14테이블 정도 있네요. 저녁시간 기준 올 때마다 만석이라서 일부러 오픈 시간에 맞춰서 왔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없네요. 네, 안내받은 자리로 왔습니다. 깨끗하네요. 메뉴판입니다. 제가 오늘 먹을 삼겹살은 1인분 12,000원 껍데기 1인분 8,000원 냉면 6,500원, 된장찌개 2,000원이네요. 그리고 술 시키면 요거 나옵니다. 배추탕같이 보이는데 조개탕입니다. 밑반찬과 양념 세팅 중입니다. 고급남의 장점은 올 때마다 직원분들이 되게 친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세 번째 방문입니다. 네, 반찬이야 뭐 보면 다 아실 거고 네. 중간에 소스가 맛있습니다 네 맛있어요 맛있구요 쌈이구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요 여기 이제 별미인데 콩나물에 무슨 양념 버무린 건데 아 정말 맛있습니다 예 그뭐 와사비랑 무슨 젓갈이래요. 자, 고기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뭐든신합니다 예. 직원분께서 뭐 이렇게 불을 켜시면서 이렇게 온도 체크도 하고 어, 계속 신경을 써주시니까 예, 되게 예. 고급남이요. 예. 자, 직원분께서 이렇게 고기를 올려 주셨고요. 고기 올리는 것부터 어... 굽고 자르는 것까지 자르는 것까지 네, 다 해줍니다 네, 말 그대로 고기 굽는 남자 해주는 약간 컨셉인 것 같아요 네. 여자 종업원도 계시긴 계시 고기 굽는 소리 들어봐야 되겠죠? 참고로 이 삼겹살은 3인분입니다. 3인분. 고기 잘 자르죠. 고기 굽는 남자가 잘라줬어요. 요 탔네. 아이. 고기 굽는 걸 마무리 해준다카네요. 세상 상냥합니다. Holy shit! 또 금방 오셔서 다 익은 고기는 안타게끔 올려주시고 불판 돌리기 쇼도 보여줬습니다. 콩나물, 간장. 소스 솔트 소금 명선생님 삼겹살 고수들만 한다는 와사비 물김치랑 밥쌈 이상한 김치 쌈 명선생님 무구 선생님 떡 껍데기가 나왔네요 저는 원래 껍데기 안 좋아하는데 밑에 비계라 캐야 되나 그 살이 많아서 엄청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하루 이틀 양념에 재워서 숙성시켰다고 합니다 1인분입니다 고깃집에 와서 직접 안 구워도 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뭐, 종업원이 계속 와도 뭐 크게 뭐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고급남이 뭔가 멋있게 사 올리려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하나하나 주로 담고 있습니다. 미스 요 중간에 빨간 양념이 끓어오를 때 먹으면 된답니다. 굽는데 7분 정도 걸리네요. 껍데기 굽는데만 고급남이 대충 6번은 왔다갔다 한것 같습니다. 손에 핏줄 그득한 직원들은 인기 많을 것 같습니다. 나는 도라에몽 손인데 양념찍고 콩가루찍어서 먹어줍니다. 맛있습니다. 1인분 다 먹으면 좀 물릴 것 같긴합니다. 그래도 양념이랑 밑반찬들이 느끼함을 잘 잡아줍니다. 냉면이 나왔습니다. 토마토랑 고추가 들어있는 건 처음 보네요. 냉면 이거 자르면 뭐라카는 사람도 있는데 가위를 주니까 그냥 자릅니다. 가는 다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사람 우르르아가 많이 시키니까 냉면을 서비스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급남범머점은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시라서 잘못 먹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냉면 맛있는데 어... 된장찌개입니다. 버섯도 들어있고 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작은 뚝배기 아니고 큰 뚝배기라서 만족합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짜지도 않고 완전 밥도둑입니다. 너무 맛있지 않나? 이거는 파는 건 아니라 하셨고 몇번 와서 그런지 카메라 들고 설쳐서 그런지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무슨 에이드인데 너무 감사히 잘 마셨습니다. 고급난 버머전 불은 숯과 가스를 같이 써서 화력이 엄청 셉니다 실시간으로 고기가 구워지는 것을 구워주시니까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고기가 타지 않게 직원분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만져주고 상황마다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항상 기분 좋게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도 먹기 전이나 먹고 나서나 불편한 고기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먹고 나서 입에서는 납니다. 다른 삼겹살 집보다 기름 부위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 가격이 싼 편은 아니지만 장점들을 생각했을 때 가성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둘이 가서 삼겹살 3인분, 껍데기 1인분, 냉면, 된장찌개, 밥한 공기 시켜서 53,500원 나왔습니다. 돼지갈비나 갈매기살 같이 제가 안 먹어본 다른 메뉴도 많고 특히 여기는 냉김치 마리 고수인가 그것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라면은 없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 살고 누군가 이 동네에 놀러오면 여기서 대접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깃집 와서 소주 생각 안나고 식사에 집중한 곳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말다했죠 맛있어서 소개해드리는 거고 협찬받은 거 없습니다. 협찬 아무도 안해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세요. 좋은 말로 할때